다들 잘 봐야돼? 어, 잘 봐야돼? 오리가 누군지 잘 봐? 잘 봐야돼 위쪽에 두명 있었고 핫핑크가 적었고 여기서 미션 척하다가 핫핑크 썼게요 뭐야 이거 왜? 못 봤나? 시체 못 봤나? 시못 봤나 본데? 못 봤나 본데 아이 시야 때못볼수 있거든 어 그래 왔다 서쪽 거실이고 방금 누가 어 하셨죠? 신고할 때? 아니 그냥 신고 눌려서 놀래가지고 어한 건데요 <웃음> 그리고 거기 샹들리에 <웃음> 어. 쪽에 내 소감 맞았어요 내가 어, 아까 제가 서쪽 거실에 서었는데 초록생님이 오시면서 멈췄거든요 잠깐. 나 <웃음> 군기 걸린 척 해야겠다 근데 초록생님은 다봉당한 것 같아요 바로 넘기 하셔가지고 다봉거 척한 다음에 아 이게 그냥 정님이 시체를 못 봤어 그냥 구석이라 안 보일 수 있거든 시야가 그... 이일딱 애매하게... 도망갈 자리가 없었지 내가 내가 뒤로 가면은 검정색이 시체를 볼 테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빠르게 불사보 한 다음에 불사보 키면서 버텨야겠다 지 잡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잠깐 봤는데 방금 키이난것 같다 그러면은 그지는에서킬러고첫 번째 추운 세계만 일단은 동길 수도 있으니까 다음 불려가지고 이 얘기 한번 들어봐겠 여러분, 또 이제 이때 전략을 세워야지. 불사보를 빠르게 한 다음에, 지금 불사보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 빨리 빠르게 불사보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불사보 켜야 돼. 그리고, 그리고 계속 버티는 거야. 계속 버텨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거 검정색님이 저한테 공기 걸었어요. 종좀 좀 눌러주세요. 검정색이에요. 이거만 검정색이. 벌리면그 집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대놓고 썰어버릴까? 그러세요. 네, 우리들, 우리들, 우리들, 우거들우리거 우리들, 우리들, 좋은 화면 때문에 내가 종 화면때문에 내가 썬걸못 봤을 수 있어. 진짜로 어, 종 화면때문에 못 봤을 수 있어 저 저판에 공기였고 검정생님이 소쪽 거실에 있었거든요? 제가 로트 쪽에서 검정생님이 소쪽 거실에서 달려오는 거 봤는데 저 공기 걸렸었어요 그리고 파티 걸렸었잖아 아까 전에 검은생님이 그 오리가 걸어준 거 같아요 아. 일리가 있잖아 일리가 있잖아 저위대되는분 계시거든요? 병원리차았다 선생님 살짝 의심돼요. 어요? 왜요. 제가 종 치러 가고 있었거든요. 로비 쪽에서 근데 그때 동사고가 켜진 거예요. 그 안에서 하얀색 님 봤거든요. 하얀색 님 나오고 계시다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테이블에 노란색 님이 종 위에 서 있었고 저는 옆에 있었거든요. 노란색 님이 핸... 종올려달라그러는데 노란색 님이 종 앞에 있었잖아. 그종 화면 보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썬걸못 봐. 종 화면에 가려져 있어. 그게 썬 자리가 아, 검은색 님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몰라요, 나는 그 어디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흰색 님나가그 뒤에 나왔거든요? 아, 너랑 오리잖아, 맞아, 너랑 오리잖아 어,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오리잖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리 때 아, 그렇네, 같은 오리였구나 같은 오리면 옆에 있는 흰색 썰지? 아, 나다 나, 나 스파인데, 잠깐만 같은 팀 오리를 찍었잖아 변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어, 기가 막혀 킬안 돼? 여러분 나킬더 걸렸어 안돼아 노란색 같은 t 구나아차 이쪽 이쪽 이쪽 아 그러니까 내가 썰에내 네. 가치 t 구나나 스파이? <웃음> 노랑색가 뭐야? 저 파티 음 빨강색 대머리야 나한테 파티 걸지 말고 빨강 대머리고 어 고런 데 봤어요? 빨강님빨강님빨강님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따라와 따라와 저죽이는거아니야 어. 예. 이거 제가 떨었고요. 검은색 님이랑 노란색 님이 같이 수단에 있었는데 그럼 같이 했던 저 노란색 님이 우리가 맞다 생각해서 떨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흰색 노란 검은색인데 저는 네. 하늘색 님이랑 음악실 쪽으로 같이 갔다가 다시 왔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게 하늘색이랑 원한 검정이 미션하고 있었고 뭐 아래쪽에 하인색 님을 봐서 흰색 님은 아닐 것 같아요. 음아 연주실에서 흰색이 왔다? 네네.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전기사워 깨주겠지? 위로 분이 전기사워 깨주면 되고 됐다주기관절차야 보라색? 문 닫아 문 닫아서 위로 못 내려오거든요? 저 그러니까 아래쪽 뚫고 갈게요 킥콘 되면은 아래도 쌍들로못 오겠네 뭐 올수 있는 자리가 무조건 5비쪽에야4이거든요 이때 또면 돼, 아무 더. 못 꺼져서 안 보이거든. 이 꺼진 채로 게임하는 거지. 올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없네? 이쪽 이쪽 이쪽 더블킹, 쪼봐. 썰면서 가, 썰면서 가, 썰면서. 아잇, 썰어. 앞에 썰어, 앞에. 가면서 앞에 썰어. 지켜, 진짜 지켜, 지켜. 일로, 위로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올라. 나 거기야, 오. 나 우리야, 위로 올라와. 응, 아, 밑에 지켜, 밑에 지켜, 내가 위에 지킬게. 전기 꺼져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유의하거든요? 거기가 아무리 킬지라고 해도 아마 썰면서 올텐데 이 자리에 썰어주고 음. 끝! 밥 준다며 밥 준다며 어이? 끝!